다 같이 아마 머리 그라을어주 얘아이겨간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렇게 저기 저기 저거 저 아, <sweak> 글자까 사다 찾으시는 거예요? 사도 사실 그는 제가 거는 먼저 찍고, 네. 찍고 옆에서 있 네. 아, 따로 따로 찍으셔야되니좀 네. 네. 아, 나오세요, 좀. 앞으로 뭐내용로 아시면 먼저 하시고 내가 찍어도 되는데, 아 유축카를 사다는아 그건 안 찍어. 요 본식 전체만 찍을 거니까 찍을 때 그거를 내가 세팅을 해놓으면 아, 잠깐만, 잠깐만. 먼저 찍고 나오면 알아서 찍으시라고. 저는 터디스가 많지 않아요. 댄지를 한다는. 하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오미크론, 내가 코로나 때문에 에 옆에 사람을 대화를 해주지 마세요. 대화는 집에 가서 하시고 여기서는 눈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 1시 밥부터 부페가 시작한다니까 부페를 드시고 빨리 저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지난 사이라도 대화는 안 되니까. 그래야 인식을 어느새 이제 그러면 인식을 못옵니다좀 협조를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니까 그게 그게 그게 그게 게 부분야,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요 어머니도 신랑이 저도 아요어머니요어야요이어어야니요이어머니요어요이어야 돼요 요이어야돼가어 아탔는사들이금면 아, 네. 아, 아, <웃음> <수행이> <웃음> 이거를 이는거아시고어 <웃음> <웃음> <돌아가시고, 웃음> 오, 네, 네. 근데 어머니들이 첩불을 써요. 그냥 다집 이렇게 오셔라. 음 얘가 미끄러우니까 청순이고 음음 어머니가 첩불을 주는 거예요. 안털로 네. 나이파고, 집사들이 다힘죠 그냥 서로 이렇게 인사안 하고, 청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아, 그거! 아, 그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이 응, 어, 판단하고 먼저. 이부아버 지금 하대하시거든요가 Thank <laughs> you. 다이안시의 장남 진영은과 지금 동남시의 차려 생산량의 거주식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진학 내 신랑의 신부를 맞이하는 이유입니다. 신랑의 신부가 자우! 시당을 신부집으로 출발하시고 좌우 집단은 뒤따르시고형사초롱을쓴두사람은 시당 앞으로 인도하시오 들어가 o n 이리 오세요. 세요세요예지는 신랑이 신부 집에 기르기를 줄이는 것식이 무시기 때문에, 이렇을 많이 맡고, 할머니를 지키며, 배우자는 자신이 구하지 않는 세로 알려져, 그렇게 살기였을자만한기가 있습니다. This is the ceremony of the g r o u p presenting a wild goose to the b r i d s family. The wild goose symbolizes that this couple will model after three by the three wishes. Their male offspring follow hierarchical order and l i n e a t e as o n What's your 소 t 나 이렇게 신물, 물질, 전개, 동화, 소양이. 신랑 허리 굽히고 아버지는 여기 오셔. 아버지는 서사 시잖돼요 어머니 아버지 가 어머니도 여기 쓰셔야 돼요. 식당에 계르는 이다. 34 일의가 은지하시고, 신랑은 봉하십시을 올리세요. 제가 그 거예요. 상만 고 두고는 주 아싹 다. 주의가 아요 다. 주의가 아싹 다. 주의아 다. 가 아싹 다. 주의주 아싹 다. 주의가 아 다. 기러기든 안 보는 신랑은 오른쪽 도금지에서너 신랑에게 기러기를 건네고 신랑은 기러기 머리가 왼쪽으로 가게 받으세요. t h 주인 선승 전한 상지 동서양이 신랑 종승 t h i g h g r e o u p s s a e r o o m s n s on the south side of the table facing north. i n g o 신랑 n Tusa, t u 서야 The groom sits down in place and places the boots on the table with his back facing west, and makes a deep bow down to the floor twice. 한번더한번더 수고 출집전환 1. 남양 이 집사 수리 두부는전환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신부는 방에서 나와 집사의 복수를 받아 남양에 서세요. 신 h e 신부 o 신 m b 신 w 은 신부에게 신하고 신부는 허리부 g r o 하세요 t h e b r o o m bows to the bride. The group enters the main area of the wedding ceremony, and the bride follows in a i m of t e r the r e 신랑 사 신부 서계동 신랑은 동쪽에서 서양에서 서고 신부는 서쪽에서 동양에서 서세요. The groom stands on the east side facing west yes. and the bride on the west side facing east. 교배례는 예, 겨베레.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만나 맞절로 인사하는 의식입니다. 교베레 yes. 예, 예, 겨베레. 예, is a ceremony that the bride and the groom see one another for the very first time at this point and bow to one another. 점초 촛불을 바뀌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랑신부 어머니께서는 점초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식사는 모시고 나가 점초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 엄마 straights, bow, pants, and stands by the side of the body o the r 하세요 The room doesn't have b o d to the bride. <웃음> the room d o e 신랑 취 <신랑> 동석, <동서>, 신부 <웃음> 취서석상양이 신랑은 동쪽다리로 나아가고 신부는 서쪽다리로 나아가서 많이 주으세요 t h 신랑 신부 식사 교회 보기 신랑 신부 식사는 각기 원자리로 돌아가세요. 신부 선 제배 신부는 먼저 두번절 하세요. 박수, 제 박수. 저희가 저 좀 나오세요. 좀 나와봐. 아, 뒤로 오시나, 아따. 여기 돌린 남친. 아따, 오늘 못 오겠네, 진짜. 박수, 박수. 신고 세대. 그리는 다시 두번열하세요또한번한번 여인 하늘과 땅의 행복한 부부가 될 것을 서양하는 제사입니다. The bride and groom take the marriage vow. They pledge to the gods in heaven and earth that they would fulfill the obligation as husband and wife. 신랑, 그 신부, 신부, 불신, 담래, 신랑은 신부에게 의하고 신부는 허리 붙 담래하세요. The groom does a half-boub to the bride. 우주자 신랑 동 신부 서 신랑은 동쪽 자리에 서양에 서고, 앉고 신부는 서쪽 자리에 동양에 앉으세요 the room down in the east, facing west. 신랑 신부 자십사우 잠바루 신랑 신부 우십사 진주 신랑신부 사집사는 잔반을 신랑신부에게 드리고 오집사는 따르세요. 신랑신부 봉잔반 서천하 잔반 제주 서지 신랑과 신부는 산을 받들어 눈높이로 올려 하늘에 서야가고 잠반을놔려지지 땅에 사야 가세요 The bride and groom holds the cup up to eye level to make an oath to h e a v e n and lowers it down for a oath to be r d 신부 좌집사 수잠반우고 신랑과 신부 좌집사는 잠반을받원자에 놓으세요 신랑 신부 우, 집사 그효 이후, 공기, 신랑 신부, 우집사는 반주를들어김적씨에참세요서 배우래, 서 배우래는 신랑과 신부가 배우자에게 훌륭한 남편과 어린 아내가 되어서 서로 서약하고 서약을 받아들이는 의식입니다. 신랑 우집사 홍사 수 좌수 신부 우집사 청사 수 우수 강모 양 우집사는 근대상 앞으로 나아가 신랑을 걸치 우집사는 홍실을 왼손에 걸치고 신부 우집사는 청실을 오른손에 걸치고 원자리로 돌아가세요 신랑신부 공장반 서 배우 반쬐음 수 장반 우집사 신랑신부는 장반을 가슴 높이로 받들어 올려 배우자에게 서야하고 술을 반쯤 마신 다음 잠반을 우주사에게 주세요. t i e n o o the 신랑 신부 우주사 수반 교행 치 배우석. 우주사는 반을 받아 일어나 각기 편을 신랑 신부 자리로 나가세요. 수, 잠반 후 배우, 배우 자, 집사 각 그, 그, 그, 수, 집사는 잠반을 신랑, 신랑, 신부, 자, 집사에게 주세요 신랑, 신부, 자, 집사 수, 수, 잠반. 수, 잠반 수, 잠반 후 신랑, 신부 각 자, 집사는 잠반을 받아 신랑, 신부에게 드리세요 신랑, 신부, 수, 잠반 낙서, 음, 음필, 수, 잔반, the grounding room. Then take the cup, hold it up to chest high to accept the vow of the spouse, and drink the rest of the drink and give the cup back to the assembly. 신랑신부 좌집사, 수, 전반 수, 배우 우집사, 수, 전반 집사, 교행, 고기, 치, 잔반, 5천. 신랑 신부 집사는 신랑 신부 우, 보청. 신랑신부 좌집사는 전반을 받아 신랑신부 우집사에게 주고, 전반을 받을 집사는 제자리로 돌아가전반을 원자에게 주고. 신랑신부 4집사, 반지자나 시자로상, 신랑신부 우집사 시근대, 군치우신랑, 신부지전, 3반상, 신랑신부 4집사는 잔대 위에서 잔을 내려 당위에 놓으세요. 아우집사는 근대상으로 표지방을 나누어 가져다가 신랑신부 잔대 위에 놓으세요. 금별에. 금별에란 금베레. 표주박잔이라는 뜻입니다. 금별에는 표주박잔이 원래 한 통의 박이 두 개의 바가지가 된 것인가 그것이 다시 합의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따로 태어났다가 이제 다시 합의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Gomen is a board. Gomen is a ceremony to declare that a board has been split into two and t h e y come together into one again. The half-cut board symbolizes one half matching the other a f t o f o r m a complete board. 신랑 신부 44 오잠바 신랑 신부 우집사 신주 금대 자집사는 잠바로 들어 신랑 신부에게 드리고 각 우집사는 서주방 자네 술을 따르세요. 신랑 신부 그근 금배 은필또 잠바로 자집사 신랑 신부는 표주 박자로 들어 물을 마시고 전반을 자집사에게 주세요. The b i d e n groom drink it from the board and g i e i back to the a 신랑 신부 자집사 수 잠반 치우 고쳐 자집사는 잔을 받아 원자위에 놓으세요. 신랑 신부 우 집사 치 금매 박치우 금매 박상 우사치우고처강고기 우집사는 표주박단을 가려다 급배상에 합쳐 놓은 다음 손목 의시를먼자리에 걸고 돌아가세요. 나주보 보고 세요요 t h e bride. o t g t s the bride. and groom yeah, 어, 신부, 신부, o <놀람> <놀람> <놀람> d e c l a r a t i o f marriage. 성원, 성원. 신랑, 일리엄, 강사, 무인 신부, 김생선이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 일가 친척과 많은 친지 앞에서 축복받은 혼인 예식을 올렸으므로 t h e m p e u l i r e p п р i l l i a m a n d t h e b r i a n d n h e a r s o i n Have made a promise t o b the husband and wife in front of all the guests and families I now declare their story with all its beautiful promises fulfilled, as all shall witness in this place. I p r a e that the two people will be able to connect, cherish, and love each other as lovers, follow the basics of 삼강오림, which is the three fundamental principles and five moral disciplines in human relations, and become an example of a healthy family. 는입니다 <laughs> <웃음> 부모님들도 나오시라고 약속해 주시고, 네 오늘 이 일영군과 김행산양의 결혼식 혼인식을 이 추가 해서마다 많은 축이 이 오셨습니다. 예식이 끝났으므로 예빈 께 인사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빈 께서는이두한 쌍이 자, 까 설문선문과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빌어주시면서 인사 올리면 큰 박수로 축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같이 인사하는 것이 조금 안 맞는 수도 있습니다 많은 또 해지상 어쩔 수 없는 체질함을 이해해주시면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신랑신부 네이께 인사 다음은 사진 촬영있겠습니다 공연 있는 거 아니에요? 공연? 공연, 공연! 실례합니님 앉아주세요. 손님,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여기는 체줄라이트고마체줄라이트 남준아, 우리 자갔다와 From Hong k n g t h n g n the w o n g n h e h n o n g t e Hong Kong, the Hong Kong, the Hong Kong, the Hong Kong, the h o o n h e h n g h e h n g h e w o n g n the h o o e r f n o r m the n o um, the Hong Kong, t o n g k n the n k o the h n o h e h n g n g h e n g the o o n the h o o the o n the h o k o n t e o n g h k o e a n t e h o n t n about nine, which is described as Please give a round of applause. 여기 앉아세요 유비 여군과 기행인상 양의 전통 훈련을 축하하기 위해 강산 문화원에서 양녀의 예쁘고 따뜻한 사랑을 시하는 사랑과 사분자 중가나한 자체와 그설명이를 아름답게 표현한 나늘 우리 주로 축하연을 준비해 주니다 많은 박수 바랍니다. 양이만 네, 같이 안세요 네, 같이 시는데같야야 다시 이제, 인사 말씀하시려니까? 예. 우선 <목소리> 이거 한 장, 공연 한이쪽 음악이, 자리를좀바꿔었다많았 아니, <목소리> 아니, 아가 이쪽으로 네, 이쪽에 앉으세요. 아이씨 전화 보 니까 벌서회 해야 돼, 해야 돼요. 아 그런 건강 통화도아다 해야 되었 어도, 열시 남자 같 남자예요? 어, 남자지, 남자 남자. 남 어, 남자 한번께 남자. <웃음> 일을 안네 <해서. 웃음>